아, 오늘은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16절, 표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빌리포서 3장 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 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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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설계하게 된 계기는 한달 동안 필리핀에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또그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대는 속도가 아주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나로그 시대에서는 빨리빨리 한국의 국민성을 모든 것을 다 부작용을 으켰지만 지금 그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스카시스에 있면서 가장 그 빨리빨리라는 그 우리 국민성이 성격이 가장 적합한 시대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 71년도 우리가 어, 그 빨리빨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1970년 4월 8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와우 시민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11명이 압사하고 20명이 매몰이 됐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빨리의 폐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빨리빨리 지어라 해서 만든 것들 자.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10월달에 붕괴가 됐죠. 강남구와 성남 성동구를 맺 있던 성수대교가 붕괴돼 갖고 차량 6대가 추락하고 32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은 곧그 다리가 그냥 똑 잘라져 지고 바닷속에 강물 속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1995년 6월 29일날 백화점이 붕괴돼 버렸죠 산풍 백화점이 붕괴돼 갖고 500명이 사망하고 6 명이 실종되고 937명이 부상 입은 대형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그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 가장 적합한 아까 국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4차 혁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현재 4차 혁명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작은 고구야. 과거에는 3차 혁명까지는 작은 고기가 작은 고기가 더큰 고기가 더큰 고기는 더큰 고기가 먹어먹는 시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먹어버렸죠. 중소기업을 갖다가 그냥 잡혀먹던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4차 혁명이 오면서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도 필요 없다 이거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갖다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에 밀리면 어떻게 산나기1 0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휴대폰이 얼마나 오래 쓰십니까 요새요? 과거 제가 어, 노트북은 얼마나 오래 쓰십니까? 과거 어느 기업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줬던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큰 기업이, 더 빠른 기업이에서 2위로 밀려난 기업이 되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빠른 기업이, 이제는 그것이, 어, 지금은 큰 기업이. 그 아날로그 시대 때 3차 생명 시대는 큰 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빠른 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대가 됐다고 라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휴대폰 나기 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토로라는 회사의 삐삐를 가지고 다니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의인시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성이나 LG전자가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보다 품질이 뒤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 시대였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작은 기업은 큰 기업에 먹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모토로는요, 80년간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해서 IT 분야를 이끌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 그러니까 1930년대에 뭐냐면 최초로 차량 무선 전화 무선 무전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카폰이라는 것이 나왔던 것이 모토로라였죠. 그 다음에 최초로 휴대용 무선 통신기 워키토키를 개발했던 회사가 바로 모터라입니다. 여 번째, 맨 처음에 좌측에 보이는 것이 삐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가 이 우리가 보면 모터라 이 휴대폰인데 이게 벽돌폰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스타트랙, 어, 세 번째가 모터라에서 나온 아주 슬림하게 만든 것이 정말 대단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토로라가 주를 이뤘던 그 시대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라, 노키아, 그러니까 우측에서 두 번째 노키아라는 회사가 140년 된 기업으로서 핀란드 GDP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국적 기업이었죠. 1998년도 안테나 없는 휴대폰을 출시했고요. 2001년도에 최초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휴대폰을 만든 것이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그 애니콜이 나왔었죠. 애니콜.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지형에 잘 맞아야 해서 애니콜이 했는데 애니콜이 이때부터 잘 터지는 전화기로 부상이 됐죠. 근데 2001년도에 삼성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그 1999년인가 2000년도에 그 아이폰이 만들어졌죠. 스마트폰이죠. 근데 노키아에서 이런 걸본 겁니다. 노키아에서 아, 이거, 이것이 거이 어땠습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그맥킨지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해봤죠. 시장 조사를 해봤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별벌레 없는 별벌레 없어요. 그건 장난감이에요. 그렇게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전화기대로, 이쪽 전화기대로 그냥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어요? 스마트폰 구글과 손잡고, 구드 안드로이드폰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2001년도에 출시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수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등극했습니다. 자, 그 하나의 순간의 선택의 잘못이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잘못된 것에 있어서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도산을시키는덜 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배했던 시대가 되습니다 1980년대 보면 시가총액 톱 10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 만약 만 원이라면 500주가 있으면 500만 원이 되는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비엠의 그 시가를 다팔 주가 주식을 다 팔았을 때그그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1980년도 90년도까지는 아이비엠이 일위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보면 자 보면. 여기 파나소닉, 제록스그 다음에 소니, 히타치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일본 그 기업들이 많았었죠. 근데 1990년대는 거의 일본 회사들이 다 주름을 잡았죠. 그래 4차혁명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3차혁명을 주름 잡던 사람들이 뒤로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한테 밀리면서 우리가 한번 제기를 한번 꿈꾼다고 생각하면 4차혁명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녹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에다가 휴대폰 것을 휴대폰 사업을 매각시켰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 자, 여기서 보면 2 0 1 0년대에 보면 자,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0년대에 보면 여기서 나오면 여섯 번째 삼성에 들어갔죠. 2010년대면 2001년도 스마트폰을 잡으면서 전 세계 매출의 1위를 잡으면서 삼성의 시가총액 여섯 번째 들어간 거죠. 여기 일본 제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회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본 회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에, 전에 걸 보면 2000년도에 보면 일본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부점 나오는 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이런 쪽 자꾸 이런 이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건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인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뭐예요? 하드웨어 만든 회사는 점점 점점 없어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부강하기 시작했던 거죠. IBM도 아저이 아이폰도 결국은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전부 다 OEM 방식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삼그 다음에 그 아마존, 전부 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2015년 가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점점 거의 다다 차지라고요. 2017년 가면 거의 한두 회사를 빼놓고선 거의 다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게 보면 얼마큼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 중국 이동통신이 나와 있고요. 중국 모바일 들어왔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리바바, 텐센트. 중국 3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삼성은 10일에 밀려갔고요. 이렇게 중국 기업이 10억,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했던 것들. 아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인터넷 쇼핑이거든요. 그 다음에 텐센트는 것은 게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13억 인구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 그 유저들이 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 인구가 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중국이 13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인도도 결국은 조금 있으면 부상할 수 있는 그, 그, 그,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것이 이렇게 부강하는 거 보면 인도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시가 총액을 보면 삼성이 336조고요. 현대가 39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네이버가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이버와 나인과 똑같은 거죠. 26조와 9조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35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3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3위밖에 3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모레 퍼스펙 태평양 화학이죠 옛날에 그 18조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뭐냐면 그 바이오 그 제약회사죠 그 21조 lg 전자가 16조입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공장도 많고 종업원도 많은데 16조 밖에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26조 35조가 되어 있는 네이버와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기아자동차 자동차가 13조 넥슨 넥슨 다른 거 아니고 그, 그 게임회사거든요 넥슨 12조죠 이게 일본으로 본사를 옮겨버렸죠. 그그진 그 검사장하고의 그런, 스, 그런 스캔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넥슨을 갖다 일본으로 본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다음이죠. 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모든 것의 1 0에서 퍼센티지가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점검이 필요할까요? 자,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계가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봤을 때 아까 그 기업들이 밀려 나왔던 것들, 자꾸 순위가 밀려갔던 것들, LG전자나 기아 자동차 이렇게 밀려갔던 이유가 뭘까? 지금 현대 자동차가 점점 그 내수가, 진짜 내수의 판매가 부진되고 세계 공략에서 자꾸 이제 뒤처진 이유가 뭘까? 결국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되지 않으면 자기 반성과 자기점정이 없으면 앞으로 방향성갈 수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현대 점점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자문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사망의 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그 통합층 목사님인데 제가 동성 그러니까 말씀 중에 뭐냐면 동성애와 종교통합 그 W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동성애와 종교통합이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또 하나는 제가 그 자주 보는 그 설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방송을 자주 보는데 그 목사님의 성경관 구원관이 저하고 좀안 맞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성경관을 갖고 있어고 구원을 갖고 있어야 고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 내가 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어느 표대인가? 자 보면 이런 것들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 카톨릭과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톨릭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개신교에서 보면 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1.1핵도 사라지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경이 변질이 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나 위에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똑같습니다. 1절은 똑같은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2절 이, 이, 이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럴 을 막는 때에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느님은 하느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똑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거 하지 마라 거짓 증언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을두 개명으로 나눴습니다 그십계명의 내부는 내 이웃의 아내,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내 이웃의 소위를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그 9개명을 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개명의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나눴습니다 그럼 결국은 2개명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2개명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상 마리아상 마, 마, 무슨 상, 계속 그 상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묵줄 돌리면 병이 났고 아픈 것이 났고 귀신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계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명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저는 한번 의문성을, 의문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자미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을 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르러 한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빌리포스 3장에 보면 바, 사도, 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자설전화 갈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기까지 내적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사람이었던, 있는데 주님을 알고부터 어떻게 변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가느냐. 그리고, 어, 그리고 주님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하느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가 있음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과 사랑한 사이가 될 정도로, 될 정도로 알고 싶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about Jesus, knowing Jesus. 우리가 안다는 것은 know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내를 알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알아요. 우리 자녀를 내가 알아요. 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깊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깊게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뭐예요? 함께 있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속속들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그리스도의 문화는 로마를 침략했고 로마는 그리스도를 침략했습니다. 그죠 그리스인 지식 충만이. 충만이 주위에 빠져 있고 지식 충만, 지식을 위한 것 그전 주위에 빠져 있고요. 로마는 신과 권력이 우선했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추구했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 사정에 빠져갔고 종교가 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빌리포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서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한다고 얘기습니다 아까 얘기가 그죠. 부활의 11절에 서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바오에게 자신의 삶의 흔적에서 자란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는 부활의 진수들을 자랑하기 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특출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12절.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내가, 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도세상의 모든 가치에 모든 것을 자, 가치를 갖다가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다소 출생이고, 가말리아 후생에, 가말리아 거기에 그 문화생이었고, 그 다음에 뭐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린이다. 그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 자랑할 게 많다. 그리고 나는 퇴장으로도 맞고 40번에 한 대가 빠진 그런 말도 여러 번 맞았고 나는 그 위험도 처했었고 광해에서도 위험도 있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고 그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종속됐다는 얘기거든요. 노예란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것을 인하여 끌려가듯이 끌려간다는 것을 인상을 잡고 있는데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열즉 뒤에 있는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종속되고 싶다고 라 이해한 것이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하는 자만심에빠질 순간 우리는 영적 진보는 중단되고 왜냐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을 알았을 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결국은 은혜가 많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1 3절에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오직 한일 자,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봐도 해 과거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과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과거의 어떤 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된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정말 장미빛 것이 장미빛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갖다 전부 다 비난하고 고통 속에서 있고 부정하고 있는 다음에 어떻게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장미빛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울은 어디 한 가지 한가지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오로지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태장으로도 맞고 바닷속에도 갇히기도 했고 했다. 그리고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속에도 내가 버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우리는 그 망각의 그 습관이 있습니다. 망각의 우리가 우리 은사가 있습니다. 옛날 번터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내드서 그것이 미래나 현재장밋빛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자 잘못된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앞에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뭐예요? 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때를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자랑거리는 빼버리고 내 모든 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쪽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예요?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십자가로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앞에 모든 것은 장밋빛인생이고 내가 구원의 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 전에서 보면 표 때를 향한다고 얘기하죠 표 때를 향한다고 할수 뭐예요? 내가 부림의 상으로 달려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내가 하느님을 갖기 위해서 뭐냐면 내 거기로 그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덜 되는 거더 좋은 그 이익을 위해서 덜 되는 이익 별벌리 없는 이익 같은 것은 포기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뒤돌아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제 하느님에 충성하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기 신이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길이요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리보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나아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만모신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우상을 생기고 있는 것인 건가? 이상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광야에 갔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있었는데 여기가 뭐야? 광야에 불평불만 했죠.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웠지만 노예 생활을 갖다 즐기고 있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활력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를 가푸들고 있습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것을 버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잡아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일이 다르든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느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달리 생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일어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정말 쫓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일꾼이 되서고 정말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표대를 향해 가는데 파도가 치고 광풍이 오라붙이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면 그것을 피해서 가지 않고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로지 그릇에 들어도 그 돌아가는 짓 때도 폐대랑에서갈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갈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번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동성애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종교 다원주의, 내가 종교 통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저는 뭐야? 저 사람이 표대는 과연 맞는 표대인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내리지 못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표대는 분명히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과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주기철 목사님과 한경재 목사님이 받은 표대가 달랐다는 얘기죠 주규철 목사님은 이 계명, 우상은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고 주규철 목사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계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잡느냐, 어떤 성경의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표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요? 구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구는 영화는 구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왜다 천국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나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하는 말다 믿습니다. 그지만더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수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잡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표대를 향해 항상 꾸준하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느님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